안녕하세요 벨림입니다 오늘은 엠맥스 요거 오일 게이지 리셋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동 스위치 온 하면 은 이렇게 세레모니가 나오고 여기서 셀렉트 버튼이랑 리셋 버튼이 있는데 셀렉트 버튼으로 여기 오일로 맞줍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을 깜빡그럴 때한번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리셋이 되고 다시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오디오 이렇게 맞춰주면 은 오일 갈고 나서 오일 트립 리셋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MX 같은 경우 1,500에서 2,000km마다 엔진오일 갈아줘야 되는데요. 오일 가는 방법을 찍었는데 영상이 날아가서 다음에 1,500km 다시 타고 교체하는 자가교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